맛있어 치즈 음, 케이크 진짜 오랜만 음. 80년대 <웃음> <웃음> 카메라 보고 이거 많이 먹더라고 이거랑 스파게티 하나 시켜서 먹을까? 허! 오징어 먹물 리조또 하나 주시고요 네. 요거 토마토 이걸로 아, 네. 넣을게요 네. 좀 매콤하게 너무 매콤하면 또못 먹는 거 아니야? 기본좀 <웃음>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어.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소고마 네, 유리 유리야? 유리야? 이거 치워드릴면요네 종이 너무 귀여워 따뜻해. 빠르테. 따뜻해야 돼, 시청자. 음. 따끈한 빵은 다 맛있어. 와, 야, 다른 토마토 파스타하고 규주를 달라. 맛있고, 껍지는 여기다 주시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규주를 달라. <웃음> 맛있겠지, 맛있겠어. <맞지? 웃음> 아, 돌돌돌돌 말아봐요 음, 음. 음. 와 감사합니다 맛있어? 응스마토 음. <웃음> 스타러스가 약간, 약간 짬뽕 느낌이 약간 나면서 뭐라 그러지? 되게 맛있다 있는 음, 토마토 스타겟 오일리한 향으로 만으로도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대신 에사만더받아 굉장히 잘어울 감사합니다. 이좋았이 아, 위에 올려진이 튀김도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우주도 너무 맛있네맛있다 잘 시킨 것 같다. 음. 음, 음. 음.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웃음> 혹시 식사 하실 따하셨을까요 아니요. 괜어요와인도 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응. <웃음>